이농에 아주 맛깔나는 음식으로 이렇게 카메라를 켰는데요. 피자와 치킨의 러브레터라는 곳에서 로얄 포테이터 피자 라지 사이즈 매콤 순살 치킨 핫소스 뿌려줍니다. 마침 또 옷도 이렇게 핫하게 도 빨개가지고 치칼납니다. 와우 와우 기다려 보자, k i n skin s k 세 개를 한 입에 s 갈릭 소스 k 면릭 s 갈릭 소스 k i n skin s 찍어가지고 양념치킨 프라이드치킨 치킨 야, 프라이드 치킨. 랑 찍어 먹어 야, 야, 뭐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야, 얼음동 야, 음. 야, 야, 야, 아, 너무 맛있다. 음 <목소리도> 핫도그